어, 자기 지인분 중에 어, 펀드 매니저가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펀드 매니저 펀드 매니저 분이 연봉이 약 15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펀드 매니저 분이 목숨을 끊었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지금 반대되는 일이죠 반갑습니다 성공 트레이너 김세용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또 굉장히 임팩트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죠. 어? 이게 나의 삶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러한 갈등을 살아가면서 계속 느낍니다. 뭐 청소년기 또는 어린이 때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늘 이와 같은 어, 생각에 어, 질문들에 어,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거냐면 근원이 즉 우주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이 길이 아닐 때 올바른 길을 안내를 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과연 그 메시지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그 메시지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또내 삶에 적용을 하고 내가 올바른 길을 갈수 있는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난 1년간 굉장히 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영상은 우주가 우리한테 보내는 메시지를 확인을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우주로부터 받는 경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관련 영상이기 때문에 그 영상도 함께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냐면 어떤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 길을 여기로 갈까? 또는 여기로 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택하냐면 여기는 내가 진짜 이 일을 할때 살아있음을 내가 느껴요 와 너무 기쁘고 즐겁고 일하는 것 자체로 즐거워요 성과를 떠나서 그런데 두 번째로는 야 이거 하면 돈 되는 거야 돈 되는 일이야 이걸 해야지 돈을 벌어 그러면 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어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사실은 전부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또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 일을 선택을 했어요 이 일을 할때 돈이 되니까 일단 이 일을 하고 나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여유로워지면 은 나의 삶의 목적을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나의 기쁨을 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았죠. 근데 우리는 정말 많은 경우에 대부분 돈이 되는 일을 먼저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첫 번째 스텝이에요. 발걸음입니다. 저희 트레이닝에 오신 이사님들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 자기 지인분 중에 어, 펀드매니저가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펀드매니저 펀드매니저분이 연봉이 약 15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펀드매니저분이 목숨을 끊었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을 어?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지금 반대되는 일이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일단 돈을 많이 벌면 그 다음에 삶의 목적을 쫓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내가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잖아.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하는 거지. 여기가 우리가 태어난 순간이고요. 여기가 우리가 죽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하면서 막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참아야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되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만 되고, 해야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힘, 힘겹게 힘 삶을 사니까 전혀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아요. 고통 속에서 삶을 산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고통 속에서 쭉 이렇게 살아와요. 삶의 3분의 2가 지났어요. 삶의 3분의 2를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살아와요. 돈의 액수를 얼마냐고 하면 제가 그냥 구체적으로 정해볼게요. 100억이라고 할게요. 근데 100억을 딱 벌었어요. 그리고 이 이후부터 삶이 어떻게 펼쳐지나요 야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하면서 막 나가서 막 뛰노나요 절대 아니죠 아까 전에 그 펀드 매니저분이 아니 세상에 돈이 이 정도 계속 벌면서 이분은 적어도 한 8년만 일해도 100억은 그냥 벌잖아요 10년만 일해도 그냥 벌겠네요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도 이상하게 100억, 사실 100억 정도는 우수워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의 삶이 어떤지 보면은, 어, 이상하다. 굉장히 즐겁고 신나야 되는데, 또는 그보다 돈이 더 많은, 뭐, 재벌들을 보면, 어, 뉴스에서 나오는데, 아, 어, 재벌들이 진짜 돈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나. 아니, 그냥 즐겁게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돈을 더, 더 벌려고 하고, 뭐, 이렇게 더, 악착같이 더 하다가, 뭐, 이렇게 감옥에도 가는 거지?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아까 전에 그 100억이란 돈을 더 빨리 모았어요. 삶을 한 3분의 1만 살았는데 모았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삶이 어떻게 펼쳐지나요? 저희 트레이딩을 찾아오시는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시지만 어, 한 가지 부리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은 나는 이미 경제적으로 끝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진짜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삶을 살고 싶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다. 진정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약 70% 정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100억의 돈을 벌면 그 다음부터 내가 진짜 원하는 삶들이 사라지고 진짜 내가 원하는 삶, 그 삶이 만들어진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100억의 돈이 있는데도 그 삶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공허한 겁니다. 여기까지도 고통 속에 살았는데 돈이 왕창 있는데 그 다음까지도 공허해요. 놀랍죠? 왜 공허할까요? 무엇이 부족할까요? 그것을 바로 제가 이 뒤부터 삶의 목적과 관련지어서 우주가 보낸 우리 경고 메시지와 관련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메시지들을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볼까요? 예,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어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기쁨을 느끼지도 않아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설레지도 않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과거에는 이 일을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올바른 길이고, 정말 나의 삶의 목적을 완성하는 길이고, 나를 찾고, 나답게 살아가는 길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간단해요. 더 이상 재미가 없어요. 그럼 나오라는 겁니다. 이건 되게. 근원은 우주는 우리를 어떻게 가이드를 하냐면 내가 재미있어 하는 부분, 내가 흥미를 갖고 싶어 하는 부분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원하고, 늘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흥미를 갖지 않는다면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뭔가 다른 걸 하려고 해요. 하다못해 우리가 회사를 나오는 것도 이 퇴사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퇴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퇴사에 대한 교육을 찾고 있어요. 뭔가 변화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뭐 나가서 뭐할 거야? 지금 여기서 변화를 주면 뭐할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하면서 네가 가고 있는 지금 이 길을 계속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 길은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를 찾고 있고 더 변화를 원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억눌러 두고 있어요. 그걸 억눌러 둘수록 나는 점점점점 더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점점점 더 실패한 길을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수원한 성공이 펼쳐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그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를 만들고 싶은 이 욕구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어? 스트레스는 뭐 당연히 받는 거 아니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뭔가 일이 안 풀려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일이 안 돼서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이 오야 어잘 풀리고 있잖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잘 풀리고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불편해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야,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게 뭐가 있어? 지금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아, 그런데 나는 좀 뭔가 불편해.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해요. 나의 이런 불편함을. 하지만 이런 감정들, 즉 이런 스트레스들은 우주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지금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굉장히 작은 것에도 짜증을 느껴요. 만일 주변에 어떤 사람이 사소한 것에 짜증을 내거나 내가 또는 그렇다거나 하게 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굉장히 깊은 내면에서부터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도 우리가 겪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물론 우리는 몸이 아니죠. 그런데 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을 얻고 있어요. 특히 근원은 그리고 본연의 나는 몸을 통해서 나를,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어떤 메시지냐면 당연히 통증이죠 내가 알수 없는 만성적인 어깨의 통증이 있어요 허리에 통증이 있습니다 이 이것들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 모두 의사예요 그래서 뭐 아버지도 어머니도 삼촌도 사촌도 계속 의사가 돼야 된다 의사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등 떠밀려가 또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의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늘 허리가 아픈 거예요. 목도 아파요.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본인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병을 못 고쳐요. 늘 통증에 시달리는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자동차 사업이고요.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 사람이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과감하게 병원에 사표를 쓰고 나왔어요. 그리고 자동차 사업을 시작을 하죠. 정비소도 차렸어요. 그렇게 한 직후에 이 사람의 허리통증과 목의 통증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난성적인 통증을 갖고 있다면 사람은 어디서 찾냐면 뭐 잘못 먹었나? 아 뭔가 어디가 잘못됐다. 그렇게 표면적인 것만 찾고 있어요. 그놈은 내가 정말로 원하고 있는 일을 하지 않을 때 나의 몸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바로 통증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것을 의학에서는 뭐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의학에서도 이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도입이 된지는 이 정신적인 것이 도입이 된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음 메시지를 또 말씀드리면 내가 하는 어떤 일에도 이 신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도록 되어졌어요. 우리의 근원은 우리의 우주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겪기 원하냐면 늘 즐거운 일, 신나는 일, 재밌는 일을 겪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떤 감정이란 게생겼냐면 지루함이라는 게 생겼어요. 우리 여행 가고 싶잖아요. 와막 미국에 미국에 막 세도나 제가 막 세도나 갔다 와서 저희 사무실에 세도나 막 멋진 그림들이 걸려 있으니까 많은 이사님들이 세도나에 어, 명상 여행을 가고 싶어해. 세도나 힐링 여행을 가고 싶어하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어하고 재밌는 걸 경험하고 싶어하고 맛있는 걸 먹고 싶어해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인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전체 삶을 통털어서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 삶을 통털어서 겪어 겪어야 되고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기쁨과 신남이 없다니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일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이 경고 메시지에 우리가 단지 귀를 귀우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을 진짜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그리고 진짜 내가 가야 되는 길 그리고 진짜 내가 살아야 되는 그 길로 가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길은 우리를 수월한 성공으로 만들어주고요 우리가 진짜 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무시했었던 우주의 메시지들이 있었나요? 특히 경고 메시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어떠한 경고를 받고도 계속 그걸 무시하고 있었나. 경고가 누적되면 어떻게 되죠? 퇴장이에요. 퇴장. 이퇴장이란게 어떤 의미냐면 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퇴장이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어떤 펀드매니저의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무시했었던 그런 경고 메시지들을 이제 제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즉 올바른 길, 삶의 목적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이유튜브의 댓글로도 좋고요.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도 좋습니다. 댓글로 또는 커뮤니티 카페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성공 트레이너 김세윤이었습니다.